탐파일 실험을 할겁니다. 예. 자, 준비물은 여기 우린 음, 주황색 물감이랑 핑크색 물감이랑 섞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0초에 탄 물감 예. 마그마가 될겁니다. 아, 10초는 면통 <웃음> 예. 베이킹소다 많이 써가지고 홀쭉해아 <웃음> <웃음> 위에 베이킹소다가 홀쭉해졌네요. 그리고 비눗물 비누, 네. 그리고 이거 자르기로 산을 만들 겁니다. 하 산을 만들 거죠. 돼지도 있는. 너무 딱딱해져서 물이 젖은 티티 담아줬어요. 예. 일단은 산을. 어. 예. 티스푼. 얘는 뭐지? 베이킹 소다 될 거죠. 티스푼. 예, 티스푼. 자, 그러면 산을 천천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원짜리 동전은 여기다 놔두세요 시작. 너무 더러워졌 시작하세요 아 그거는 이제 바위들이 띄쳐놓을 정도로 한 몇통이나 한 네. 10개 정도만 5개, 10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안되죠? 네 시작할까요? 너무 넣으면 안됩니다 네, 시작해봅시다 네 예, 시작 네 3부터 만들니까 천천히 만들어주세요 크. 왜? 아니 카메라 쪽으로 보니까 여기가 네, 점점 만들고 있죠 카메라 아니 카메라 보니까 너무 하? 예, 그래도 처음이니까 점점 더 젊으면 산보양이 되겠죠 점점 더잘 만들어보겠습니다 카메라 보니까 이제 카메라가 있는... 아니 카메라가 못 보일 쪽 줄... 내가 보일 쪽에 이상한 게 있어 네 그렇군요 <웃음> 점점 이상하지만 조금씩 선모양이 어, 되고 여기, 있습니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청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선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만 이거. 이만져거 이거. 이거. 이이 이잘안 음, 만진 지 2년 2년 정도는 2년 아니고 한 1년? 1년 됐나요? 학교에서 아이클레이 아이클레이 만, 만져봐 만져가 두려워 근데 이거 약간 도라루반같도 한데 제주도의도라루반도라루도라루반 <웃음> 도라르방 여기 있죠? 뭐, 네, 보여주세요. 미니 도라르방 제주도에서 사는 다시만.. 아니 두번만 하는건데 이번이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영상 찍을때.. 한달전에네 아니 한달 전이네.. 영상 찍을때.. 이걸 도라우왕 제주도에서 샀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응 음, 맞다 들다가1년는 여기 내가 본적 다음은 완전 옥몸이 무슨 갈라진 땅처럼 갈려진 아니 이런게 원래 똥그란 모양이 아니니까 뿜무뿜한 모양도 있죠 특히 화장솜이니까 이거 무슨.. 이거 뭐 담줘요? 네, 나머지 차를 다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을 만졌으니까 손 씻고 오겠습니다. 꼬꼬꼭니손 씻어서.. 한번한 번.. 이걸로.. Diversity. 아닌가? 이걸로 연주하는 것 같은데... 어... 호랑이가 간동 고무차닥으로 산으로 산 모형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하산 실험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산은 한라산이 고 북한의 백두산이 있죠 한라산은 제주도의 한라산이 맞습니다 거기서 제한옥군. 몇 천년 전에 제주도에서 제주 제 높은 거. 네 맞습니다 거기서 옛날에 하산 폭발이 일어났었죠 백두산에서 하산 폭발이 일어나서 동행자, 모양이 이렇게 천지에는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동행자 백두산이 자 그러면 이제 하산 분출을 위한 이하산섬 안에 마그마를 분출시키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세요. 베이킹소다 넣어주세요. 소다 한세 스푼 세 스푼만 넣어주세요. 어 그래도 좀 남았다. 네, 베이킹 소다가 화학실에 어. 참 많이 쓰이군요. 베이킹 소다 다음 다음에 편마트 가서 또 사야겠지. 네. 한겠푼 화산 음. 폭발 때 실제로 어머니, 땅 밑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압력에 못 이겨서 갑자기 분출되는 현상이 화산 음. 폭발이잖아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산에 효과를더하기 아. 위해서 여기 샴푸를 조금 넣겠습니다. 화산 느낌이 아마 조금 더 나기 위해서 손이 그러면 그큰 화산이 차량 차랑이좀 거품을 보고 뽀글났으면 보고 좋겠습니다 화산처럼 그리고 화산 바위또 분출되게 요거를 몇개 넣어볼까요 그리고 나무, 아 나무 바위 나무 바위도 넣게 넣어야 화산 느낌이 나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진짜 화산처럼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진짜 화산같이 해야 할 건, 해야 할건 아닌 거 같은데 아, 가학실험 유를 위해서 그러면 몇 고십 분께스 만나주세요. 다섯 개만 하다 네, 다섯 개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버려야 되니까 응. 네, 다섯 개만 하고 이제 자, 식초로 붓기 전에 아또 하이라이트가 하이이라트 나왔습니다 아그러지 알았다 아, 하이라이트는 뭐죠? 하이라이트 콜라 영상통화에서는 하이라이트가 제일 처음에 이 쓰는 스티커는데 그래요? 자 하이라이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꿀꿀. 꿀꿀 아니고 꿀꿀이리 눌러주세요 네꼬리리 우리도 구독자가 1000명을 목표로 100명을 목표로 1 0 0명 넘으면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